사실,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애리러분들이 트위터나 뭐 그런데 이제 <웃음> 댓글 달잖아요. 그럴 때제 답글을 달고 싶어가지고, 받고 싶어서, 무난히 노력하는 거야. 정말, 정말 잘 보고 있어요. 무슨, 말도 안 되는 말을 막, 하렇 <웃음> 하나, 너는 어쩜 그렇게 뭐,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 진짜예요. Yeah.